Okay. Hi guy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Hi, 여기. 친구, my friend. Lenny's on, s h e recommended this place. r e going to go to this place. w h t s going to h Oh, o t h oh, oh, o oh, o o o o h o o h h oh, oh, h h o h o h h o o h h o o h h 이원아 <웃음> 어, 귀여워 되게 귀여워 <웃음> 귀여워 레이짱 뭐가 뭐하지? 이거 네. <웃음> 아마 핑크 색깔 <웃음> 저... 아 저는 핑크? 는 어, <웃음> 핑크 <웃음> 귀여운 <웃음> 거 저는 <저랑> 하얀색 <웃음> 저 여기서, 여기서 그거 있는데 <웃음> 뭐? 뭐인거야? <웃음> <왜> <웃음> 아 귀엽다 I rode a horse. 마 rode a 르 o r s e I 거 o 여운 이번 o r 있어요? rode a h 니코니 e I 코 o d e a horse. I rode a horse. I 요 o d e a h o r s 어 I r o d r s r o e 나도 놀이끼도 못하는데 오스타벅스 가르고 오! 이거 가져야 될까? 어? 여기요? 헬로! 우와! 뜨거워! 무서운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사람은 없어요. <웃음> 사람 사람 어, 없어요? 네. 아, 사람 없어요? 아, 괜찮다, 괜찮다. no one here. 오, oh, I thought there's s o m e something scary. 무서운 거 아니죠. 노트 스케일네 맞아요 아무도 안 무서워 지금부터야 근데 시작하는 거네 어, 네, 괜찮아 노트 <웃음> 스케일네 맞아요 아무 이니아지아 몰라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마 여기... 아아아아아아 아니, 아아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아아아 같이 가고 있어. 와와 나와. 스카이 ]Eh, This is the sky drop, guys. 잠깐만요. 와, 재밌겠다. 예뻐. 예요 몇 시야? 5시부터 4시부터? 오. 오케이. Okay. Nice. Okay. <웃음> well, 오이늘 그거 소이누랑 새로치 제가 안 먹어봤어요. I never t r this. 그리고 레이자투다도안 음, 음. 먹어, 먹어봤어. never t r before. 레이자는 그거 소이누 먹어 먹어 어그거 느낌 알려줘. <웃음> 네, 이거 <웃음> 한국에서. 아, 아, 아저씨 좋은 음유스. 아저씨, 아저씨 좀 읽었어요 네. 네. 네. 이거? 네나아 yes. uh, older p e like 네 아저씨 좋은 음유스. 응. 한국 유명한 음유스. 유명한. Really, really, really, really famous. 그래서는 이건 냄새 조금만. 네. 냄새 네. 냄새, 네. 냄새 먼저. 어질봐냄 <웃음> 음, 음... 에이, 이거 왜 좋아해요 근데 그 뭐야 에이, 왜 마셔요 이거를 네 이거 마가마가음 어때 음 어떻게 냄새랑 맛 똑같아, 어, 똑같아요 느낌은 냄새랑 맛은 똑같아요. 냄새 나만 똑같이네요 음, 음, 느낌. 똑같은데. 그럼 그건 느낌 어떤 거 느낌이야? 멘츠 있어요? 응 멘츠. 아 멘츠. 민트 멘츠? 응, 응, 응. 응. 냄새. 고무. 껌. 껌. 감아 냄새? 멘트감아 멘츠 응응응 좋아요? 좋아지는 <웃음> 않요 이거 음료수로 마시니까 좀 이상해요. 껌형 괜찮은데.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유리점 먹었을 때 어땠어요? 먹다보면 맛있어져 아이 쇼크시 키우키 먹다보면 맛있어져 그리고 아 음. 제가 먹, 먹을 때 그거 아저씨 냄새 나왔어 아저씨냄새나서 네. 운동화 가방 응. 운동화 그거 운동화 버스 그리고 새로운 운동화 버스? 아 <웃음> 네 새로운 오우. 운동화 버스 냄새 <웃음> 근데 두번째 맛있는거죠? 네, 더 먹으면 맛있죠.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네, 오 처음 먹으면 맛 없어요. 응. 하지만 계속 먹으면 맛있어요. 응. 괜나아 <웃음> 유리 있죠? 아니에요. 어, 가비어비 아 같이, 같이 해봐. 같이 아, 해봐. 아네. 아 그거 가려져 드릴게요. 응응 어, 어, 어. I wanna teach her my signature dance, 가스비. 이거는 signature dance. 음. 응. 응응 어, 어, 잘했어요 여러분 어때? 그냥 이렇게 기대고 정답 <웃음> 행사장 풍선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진짜 괜찮아 파이팅 <웃음> man and then my my hand is shaking w o w h mok heo pa w o wa e o k chunchot da my hand is shaking because i'm so scared my phone will fall i'm okay Sorry, guys. Hit me up, so, really so, Gosh, really so, really so Gosh, you don't know hit me. Hit me, Joe. Thank you, Joe. I'm really s a r I'm so mad. I'm so mad. I'm a l l y scared. i t so mad. I'm r e a l l s a d Fuck, fuck, fuck, fuck.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yes, yes, yes, yes. no,